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꾸준히 계속 할예정이고요제 어, 목표는 검투사가 다는게 목표입니다 어, 다음 시즌 검투사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볼 예정이고 지금부터 계속 투기장을 뛰면서 셀프 피드백 영상을 만들거고 다음 시즌에서도 어, 계속 투기장을 뛰면서 셀프 피드백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해당 영상을 통해서 어, 슬, 어, 투기장으로 입문하시는 투개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보실 때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플레이 했던 스펙이랑 그 다음에 특성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아이템 레벨은 449레벨이고요 그리고 크리티컬은 29% 가속은 16% 특화는 69% 그리고 유연은 5.91% 로 맞추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관련해서 425 짜리 파템 장신구를 착용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신구는 지금 보시면 204의 유연성을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기술이나 뭐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정 확률로 1070의 메인 스택 그러니까 도적 같은 경우에는 민첩을 1070이나 올려주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신구이고요 어, 여러분께서 어, 이 장신구가 있다면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5레벨 특성으로는 Find Weakness라고 해서 이제 약점포착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어, 30레벨은 Night Stalker라고 해가지고 밤추적자 특성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어, 죽음의 표적 어, Mike for d e 어, a t 로 사용했고 을 60레벨에서는 어, c h 스 t d e 어, 구사일생 특성을 찍었습니다 네, 75 특성에서는 Prey on the Weak, 이거는 나약한 사냥감 특성을 찍었고요 90레벨은 어, Dark Shadow, 어, 짙은 어둠 특성을 찍었습니다 100레벨에서는 Master of Shadow, 어둠의 대가 특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PVP 특성으로는 첫 번째로 메달, 검투사 메달 특성을 찍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결투 어, 특성을 찍었습니다. 어둠의 결투 특성 같은 경우에는 6초 동안 상대를 다른 위상으로 이렇게 갈라설 수 있게 해서 2대2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모크 범, 연막탄 특성을 찍었고요. 이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스턴을 넣고 그 안에서 상대가 힐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는 다른 딜러로부터 어 데미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인원을 어 계속해서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특성이고요 네 번째로는 냉혈 특성을 찍었습니다 냉혈 특성 경우에는 자행도적이 비습이나 극격을 박았을 때 최대 10%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바로 어 뽑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버스트 딜에서 굉장히 어,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입문을 하신다면 해당 특성을 찍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첫번째 그 경기를 예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팀 조합은 자맹도적하고 화법이고 상대편 조합은 자맹도적과 악마 사냥꾼 조합입니다 우리 편 화법이 악마 사냥꾼이 데미지가 좋기때문에 먼저 악마 사냥꾼을 치자고 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 그거에 동의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 팀의 처음 그 전략은 악마 사냥꾼을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하고 그 다음에 자행도적을 최대한 매, 매지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 도적이 분명 화법을 물거기 때문에 그 화법이 도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 말을 해줬습니다 어, 상대방은 시야를 켰고 저는 여기서 이제 첫, 처음 실수를 하였는데 제가 이제 바로 절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려서 어,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 상대편 악사가 계산을 하고 탈퇴를 키는 바람에 제가 절을 할수 없었고 어, 은신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저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실수를 제가 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적이 저를 묻습니다. 저는 도적이 이제 화법을 물로 가는 방향성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더 이상 물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섰고 화법이 계속 물리면 저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바로 실명으로 도적을 매질을 해주고 악사에게 이제 데미지를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적이 바로 급장을 쓰고 이제 법사한테 붙었죠. 근데 법사는 도변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악사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법, 어, 법사한테 계속 포커싱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여기서 도적을 계속 놉니다 도적을 계속 무는 이유는 법사한테 계속 포커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결을 이용해서 어둠의 결투사를 이용해서 어, 도적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어 해당 경기에서 어결을 쓴 배경에는 상대편 악사를 저희 법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이제 어결을 써서 도적을 물게 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어결이 끝나고 나서는 저를 포기하고 바로 법사한테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재은신을 들어가서 은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재은신을 들어가고 계속해서 도적을 물어줘서 법사한테 계속해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법사는 제 기대에 맞게 이제 악사를 확실하게 맞춰주었죠. Yeah. You got this. 자 아, 풀국가를 맞은 모습이고요. 풀국가 때 저를 끝내지 못했고. 이 시점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급가 타이밍 같고, 콤보도 어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국가를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풀국가를 넣지 않고, 이제 콤보를 깡절개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실수가 나왔고요. 이 시점에 제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막을 뿌리고 소멸을 썼는데요. 이 소멸을 쓴 배경에는 제가 콤보가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력을 콤보를 쌓는데 소모하지 않고 바로 매즈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력을 소모하지 않고 어 제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매즈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소멸을 사용하여서 어 비습을 꼽고 매즈를 한 후에 데미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데미지를 받게 되면 제가 죽는 딸피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 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 1초라도 빨리 상대편을 매즈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서 냉혈이 돌아온 것을 봤고 그리고 소멸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소멸을 써서 빨리 비습을 꽂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습을 꽂고 이제 상대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Oh, there we go. 나이스. 나이스. 후, 후. 여기까지 첫번째 영상은 마치겠고요 두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